안녕 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뭐지? 계속 핸드폰 보고 뭐 있으면 안 좋다는 말 들어가지고 근데 막 불편한 그런 느낌이 없.. 없달까? 지금? 근데 그렇 막 근데 밝기도 되게 낮춰고 있고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밝기 낮추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완전.. 그래서 그래도 오히려 글씨가 잘안 보일듯이 지금 여기 글씨도 작네 JLIVE 댓글 보지 말라고요? <웃음> 그럼 나 혼자 말해?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인가? 그리고 좀 이따 알람이 울리면 이제 안약을 넣어야 돼요 만우절 장난이 아니었어? 만우절 장난 아니었어 나는 만우절에 거짓말을 안 했어 <웃음> 만우절에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 아, 이거 또 처음 듣는, 이제 여기 처음 들어오는 툭문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한, 어,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그, 앞선 상황부터 말해줘야 되니까. 아. 댓글 읽지 말라고. <웃음> 댓글 읽지 말라고 하는 댓글을 읽어버렸다. 댓글을 읽지 말라고라는 댓글을 봐버림으로써 이미 그 댓글을 읽지 말라고라는 말을 지킬 수 없게 돼버렸어. 베개 소리가 너무 뿌드득거려요? 베개 치웠어. 아마 근데 이거 이렇게 끼익끼익거리는 거는 침대가 부셔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요눈 <웃음> 학교. 아 뽀드득거리는 거는 그거다. 이거 그 핸드폰 케이스랑 그 이게 비벼져가지고 내그 침대 시트랑. 뭐야 내 침대가 부서진 걸 모르는 투모니도 있어? 이거 이거 너무 서운한데? <웃음> 내 침대는 부서졌어 아주 예전에 <웃음> 이걸 모르는 투모니가 있어? 애들이 부셨어요 애들이 장난친다고 내 침대를 부셨어요 이거 알려주면 되지 모르면 자, 이제, 어, 이제 라, 어떻게 하게,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우선, 라식을 했습니다. 네. 라식을 오늘 했고, 오늘 했고, 지금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라식 받고 오자마자, 그래도 나름, 영양분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치킨 먹었습니다. 영양분 보충을, 보충을 위해서 치킨을 먹고,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경주 감자빵도 먹었어요. 경주 감자빵, 그거, 냉동 넣어놓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한, 20, 10초, 1분 10초, 20초?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음. 아무튼, 그거 먹어서, 지금 영양, 영양분도 되게 잘 보충이 됐어요. 많이 아팠어? 아니요, 근데 이게, 많이 아팠어요 대한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해보자면, 솔직히, 사람마다 그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건 알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나도 제 말에 혹해서, <웃음> 그, 받으러 갔다가, 날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 아 근데 진짜로 나는 나는 어땠냐면 나는 애초에 받으러 갈 때도 안 떨렸어. 일단 일단 두려움이 없었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사람들이 어, 어 매니저 같이 간 매니저님도 그렇고 안 떨리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왜 떨려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떨리지 않나? 이러면서 난 되게 떨릴 것 같은데 이러고 아 그래요? 왜안 그러게? 나왜안 떨리지? 이러고 이제 어 사실 이 라식을 한다는 거를 대충 이제 어어그 약간의 느낌을 줬잖아요 제가 투모에한테그 라식을 하겠다 이렇게 어 해서 그래서 어쨌든 긴장은 안 돼가지고. 그 이제 뭐 올라갑니다 엘레벨 타고 올라가요 <웃음> 뭐 거기까지도 긴장이 안 됐어 근데 그게 그 오히려 살짝 긴장이 되는 건그 소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술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 약간 아 약간 진짜 수술하는 그런 거구나 약간 이래가지고 아그래서 수술이라고 살짝 떨릴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뭐라고 했지? 그 사전에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아다 알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뭐 나쁘지 않네 이러고, 이러고 있었고 잠시만요 이거 50분에 제가 안약을 넣어야 돼서 안약만 넣고 오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안약만 넣고 올게요 안약 넣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게 소염제랑 항생제를 같이 일단 넣어야 돼가지고 2시간마다 어쩌쩌. 지금, 소음제 넣었고, 이제 한, 30초 뒤에, 항생제 넣으면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 되게, 빨리 넣는데? 소에 안약 넣고, 눈 계속 감고 있어야 돼? 아, 진짜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한번, 감았다가 슥이게잘 발리게끔 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안양 넣으면 입에서 쓴맛 나지 않아 오! 맞아 맞아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 있었어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 바로 파와이드 먹었는데 <웃음> 아와야이 이 느낌은? 이러면서 바로 파와이드 먹었 됐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난 <웃음> 아직도 소민수를 한다고아 근데 내 후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 난 되게 긍정적이에요 지금 후기가. 진짜, 아, 아픈 것도 없고. 근데, 라, 섹은 이게 사람마다 그게 다르대요. 눈이 어떠냐에 따라, 얼마나 이제 안 좋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이 라, 섹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좀, 이게, 약간 설명하자면, 눈이 좋을수록, 눈이 좋을수록, 이제, 라, 식을 할수 있는 눈일 가능성이 높죠. 눈이 안 좋을수록 라섹밖에 못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그 각막 이제 이제 그걸 깎아내는 건데 그거를 그게 만약에 좀 적다, 그러면 깎아낼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제일 덜 깎는 라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을수록 많이 깎아야 돼 가지고 라섹을 라식 밖에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다행히 라식을 할수 있는 눈이어서 라식을 했어요 그리고 라식을 했을 때그 생생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딱 처음에 그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이 되게 고급져 내가 볼때그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낸것 같아요 근데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되게 그냥 오 쉬는 곳 이런 느낌으로 딱 앉아서 쉴수 있게끔 기다리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서훈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네! 이러면서 이제 뭐, 모자 벗어주시고, 핸드폰 넣어주시고, 이제, 그, 들어가서 손소독할게요 하면서 손소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복을 입혀주십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간,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거. 근데, 그냥, 원피스도 아니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앞으로 손 넣어주세요. 넣고, 그냥 뒤에 잠그는 거. 그렇게 해서, 입고, 이제 그, 그거, 그거 알죠? 그, 급식, 먹을 때, 이제, 급식 도미나 아니면 급식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거그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그 머리카락 고정해주는 거 이렇게 딱 하고 그 테이프로 고정하고 이제 눈에 이제 마취를 합니다 이제 눈에 이제 그 액체로 된 거를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눈에 마취를 해요 그리고서 기다려요 마취가 될 때까지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음, 근데 그때 약간 수술실 소리가 들려요 수술실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옵니다. 이제 이 선님 맵에 가서 <웃음> 들어가실게요. 딱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음, 음 처음에 그 기계 이제 높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그냥 뭐라고 뭐라 해야 되지 기계 안아 기계 누워 기계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이렇게 지금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딱 누워요. 딱 누워가지고 좀만 위로 올라가시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에이, 에이 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딱 올라가 그리고 되게 그 테이프 같은 걸로 눈을 테이프 같은 걸로 위꺼풀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걸딱 해요. 테이프를 딱위꺼풀을딱 딱 잡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예, 그각막을 이제 절개를 하는 거죠. 이제. 라식은 절개를 이제 완전 절개하는 게 아니라 뚜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게끔 뚜껑을 만드는 게 라식인데 그거를 이제 뚜껑을 처음 만들 때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빠 <웃음> 뭐냐면 이게 이게 좀 압력을 주거든요 그이 뚜껑을 만들려고 눈에 압력을 살짝 가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어 제일 뭔가 음, 만약에 수술을 할때 제일, 어, 공포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음, 무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그거였고,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처음, 왜냐면 처음이야, 그게. 눈 벌리는 기계가 약간, 그, 치과 가면 입, 입 고정시키는 거 알아요? 이렇게 기계로, 따락따락, 따락따락 따락, 따락, 따락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그, 기, 입 기계 고정시키는 거 알아요? 그거를, 그... 눈에다가 눈 동그라미 모양으로 눈에다가 이렇게 쑥쑥 끼고 벌려 눈이 이렇게 그냥 감을 수 없게끔 눈을 힘으로 도저히 감을 수 없어 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기계를 서서히 눈에 맞춰 가지고 쓱 딱깍 흙를 갖다서 에~ 합니다 그래서 나 어, 그리고 찌~ 하는데 이제 옆에서 간호사분이 숫자를 세세요 그그 <웃음> 그 제가 막 체감상 몇몇초막 이랬던 게 간호사님이 옆에서 숫자를 세주고 계세요 10 9 8 7막 이러면서 이렇게 숫자를 세줘서 10초 남았습니다 이러고서 세주세요 그래가지고 막네 끝났습니다 하면 한쪽이 끝나났죠그 다음에 다 반대쪽 띡가서10 9 8 7 9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절개가 다된 거죠 이제 절개까지는 다된 거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그걸 받으러 가는 거죠. 잠시만. 그 뭐야 인공눈물 늘 시간도 돼 가지고 넣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 10초 카운트 끝나고 이제 다음 기계로 넘어가요 다음 기계로 넘어가면 이때까지 시력 조정이 안된 거야 각막 그건 절개만 했으니까 야, 아, 지금 댓글 읽고 있어서 살짝 조용해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음, 그, 절개한 부분을, 이제 제, 그 기계에 누우면 절개한 부분을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 들어 올린다고 하죠? 들어 올려가지고. 한쪽을 들어 올려서. 이제 그기계 레이저 기계를 맞춰야 눈에 눈에 이렇게 찍 초록색을 맞춰 그럼 초록색이 되게 그 뭐라고 했지 정갈하게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시작이야 그때 눈에 이제 이제 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처음에 하기 전에 눈에 물이나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뿌려요 물이나 뭐 항생제 이런 뭐 이런 거를 막 되게 많이 되게 그래서 눈에 되게 물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건조할 일이 없음 <웃음> 막 눈을 오래 뜨고 있어서 건조해질 일이 없어 막 물이에요 치 하다가 이제 나 하다가 이제 레이저 초록빛 초록빛 보고 계시면 돼요 눈둘 굴리면 그안 된다 하면서 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딱 초록색 빛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눈에서 이제 미,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눈에, 눈이 갑자기 검해져. 눈이, 그, 갑자기, 빛도 잘 안, 빛이 약간, 어떻게 형태가 잘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보이던 빛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안 보이는 것이 생기더니, 그, 타는 냄새가 좀 나요. 타는 냄새가 좀 나. 그리고서 또 옆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카운트를 세주세요. 10, 10초 남았습니다. 뭐이 이, 그땐 20초였던 것 같아요. 20초 남았습니다. 숫자를 세, 세, 세다가 세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그 눈을 이제 그 각막을 다, 이제 다시 덮어줘. 의사 네, 선생님이 이제 딱 덮어서 이제 뭐 약간 무슨 기분인지 잘 못봤는데 눈을 이렇게 되게 살살살살 잘다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 를 해주세요. 그럼, 근데 그때부터 살짝 잘 보여, 눈이. 전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제가 원래 눈이 안, 그, 안경 안, 써, 안 썼을 때보다, 수술 직후에 더 눈이 잘 보여. 바로 잘, 수술 직후에 바로 눈이 잘 보여가지고, 어,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수, 수술하는 도중에, 어, 신기하다. 이거 하고서, 오른쪽, 이제, 반대쪽을 받을 때도 똑같이 양쪽 번갈아서 딱 하고, 끝나고 나서, 마치는 데 있으니까 아프진 않아요 그 상태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일어나실게요 할때 살짝 음 살짝 상이 안 잡히는 느낌 그냥 약간 좀 흐려요 그래도 그 전보다 나 안경 쓰기 전보다 그냥 눈이 좋아 <웃음> 그 되게 그런 거 있죠 그 안경 도수 안 맞는 거 친구 거 빌려 써서 보면 되게 그냥 그 안쓴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뭔가 살짝 뿌였네 약간 이런 느낌 그 느낌으로 보여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됐나 이제 한번 검사를 해주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를 딱 하는데 어잘 되셨고요 네, 잠시 그 저기서 20분 정도 대기하고 가실게요 하면서 이제 인공 눈물을 주고 이제 인공 눈물을 이제 수시로 넣, 넣으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검사 한 번도 먹고 이제 끝! 근데 이제 총 수술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인 것 같고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음, 기다리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눈에다가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내가 볼때 5분도 안돼 음, 5분도 안돼 아니. 많이 쳐줘야 3분도 안 되는 것 같아. 눈에다가 뭘 많이 하는 거. 근데 왜냐면 근데 그 전에 사전 준비할 게좀 오래 걸리는 느낌? 어. 음. 이제 이성업이성업삥못 봐? 아 그러네 이거 못하네. 삥! 근데 선글라스 끼면 할수 있죠. 시력 몇 가지 회복된데 보통 1.0을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그걸로 1.0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아지는 건 어릴 때나 그때 뭐 눈에 힘도 좋고 되게 그럴 때 잠깐 발현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사실 라식을 이제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래도 말을 하는 게투무니들한테 말을 하는 게 그래도 왜냐면 이제 내가 안경 쓴 거를 되게 좀 좋아해주는 투무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 약간의 언제를 미리 미리 하다가 이제 당일 날 이제 말해줘야지 하고 했는데 당일이 나무소린인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지 않을까 이러고 있근데 <웃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 아,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라식하고 이제 계속 안경 안 껴봐. 근데 딱그 안경 안 끼다가 나중에 누가 물어봤어. 서호야 이제 왜 안경 안 껴? 어? 나 라식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서운할 것 같지 않아? 난 그거를 이제 미리 알아버린 거지. 응. 뭔가 서운할 해것 같았어. 뭔가 와 이제 못 뭐야? 그럼 이제 못봐 약간 이렇게 되는 그. 근데 어차피 못 보는 건 같은 거지만 그래도 미리 알, 말하는 게음 응. 아, 진짜, 그게, 내가 버블을 보낸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버블을 보낸 시점이, 딱 들어가기 전, 그, 대기실 있죠? 이소님, 들어 그, 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버블을 한 거였어요. 음. 다행이네. 그래도 어 이거 어, 오뭐 약간 라식 얘기는 다한것 같고 가어서호야 서야 간호학과에서 음 어디 갔지 서야 간호학과에서 공부 중인데 간호사로 만나면 아는 척하는 게 좋아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대할까? 어, 저는, 저는,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웃음>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엉덩이 주사. <웃음> 그러면 좀 애매해. 어. 그거는 좀, 좀 애매합니다. 그건 근데 그냥 팔뚝에 맞아도 되지 않나? 모르겠다. 그니까 가끔, 그니까 러 그냥, 사실 그냥 엉덩이 주사를 맞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냐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랬어. 주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약간 살짝 이제 그아니 어쨌든 그게 좀 그럴 것 같다. 그냥 에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언어 능력으로는 <웃음>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치 가족이라고 해도 좀 그럴 것 같아 나는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도 가끔 주사를 이제 놓으시는 그걸 하시는데 <웃음> 그 가족이 해주는 것도 난 솔직히 좀 그래 만약에 가족한테 <웃음> 그니까 러 그냥 그 엉덩이 주사를 맞는 거다 제가 그런데 특히 누군가 아는 사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어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아내 친구들도 되게 그 간호조무사나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내 친구한테 그렇게 해도 이상할 것 같아 얘가 이상한 듯 찌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장난으로 이상한데 찌르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웃음> 물론 안 그러겠지만 물론 프로 의식이 있어서 전혀 안 그러겠지만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응. 꼭 아는 척할게. 아니야 저 만나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아 근데 사실 내가 반응을...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그게 궁금해. 나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를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어? 혹시... 아, 약간 저한테 약간 근데 이제 긴..맞나? 아니 왜 모르실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 메이크업 상태가 아니고 되게 좀 편하게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웃음> 알아봤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아 그래도 알아봐 주셨는데 계산이라도 해드려야 되나? 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제 아아네 <웃음> 약간 오히려 내, 나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네 약간 이렇게 한 건데 아 이거 불편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직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안 됐어 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거에 대해 프로그램이 입력이 안 됐어요. 아, 왜냐면, 어.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되나? 어, 혹시 서,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되나? 아, 맞아요. 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네. 이거 너무 재수없는데. <웃음> 너무 재수없는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투문인데. 뭐, 약간, 그, 뭐, 주먹으로 뺨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주먹 맞, 이렇게 맞대는 거?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음 뽑은 알려? 그럼 만약에 음식점에서 <웃음> 만나면 내가 골든벨을 울리라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사? <웃음> 난 음식점 못 가는 거아니야 그러다가 <웃음> 아 그럼 영어로 그냥 How doing 할까? Yeah, I'm s o How doing? 이렇게 좀 미국식으로다가 한번 좀 인사해볼까? 어때요? How doing? 어, 어, 어. <웃음> 퐁, 아, 근데, 퐁을, 그,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음. 근데, 그, 하이딜라오에서 타줬잖아,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 건이랑 진짜 몇천번은 고민했어요, 진짜. 진짜 몇천번 고민했어. 이거, 슈퍼 비하인드인데, 진짜 몇 천번 고민했어요 만났는데 이거 사실 왜냐면 그 전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 전부터 투문 만나면 내가 뭐 진짜 막 알아보고 막 진짜 투문이다 이러면 진짜 난 음식과 계산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건이랑 둘이 갔다가 본거지 그래서 건이랑 나랑 근데 우리가 사주는 건좀 그런가 하다가 아근 사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야하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막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약간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냥 저랑 이제 반반씩 내주기로 하고서 이제 건니가 긁었는데 <웃음> 한도 초과가 뜬 거죠. <웃음> 그래가지고 야 한도 초과야? 아야 내가 계산할게. 러래서 내가 내 카드를 꺼냈는데 나도 한도 초과가 뜬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어라? 근데 이게 뭐냐면 뭐였냐면 건이는 그 카드에 아직 돈이 안 들어간 거였고, 저도 아직 돈을 거기 안, 안 옮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돈안 옮겼다, 이러고 했다가, 건이가 빨리 옮기고, 건이가 먼저 긁은 다음에, <웃음> 그리고 내가, 제가 토스로 건이한테 돈을 반 보내줬죠. 아무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예. 네. <웃음> 아, 한도 초과라기보다는 잔액이 부족합니다가 맞는 것 같다. 잔액이 부족합니다가 뜬 거죠. 체크카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어, 살짝 민망했어요. 그치? 막, 에, 얘네 직원분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얘네는 무슨 돈도 없으면서 <웃음> 남의, 남의, 남의 테이블을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웃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음, 또 하이디라우가 또 어, 되게 시점 중에서도 좀 값이 나, 나가잖아요. 이치 <웃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밥을 사주고 잘 끝냈답니다. 음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 그럼 투문 만나면 이제 그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건데 만약에 알아봤을 때 투문을 한다 그럼 나는 원어스 하고 이게 넘어가는 게첫 번째. 만약에 투문도 안하고 혹시 나한테 물어봐 혹시 서호 맞나 긴가민가 할수 있을까? 이제 두번째만 오 s 스음 서호 하드 g 이렇게 좀 미국식으로 프리하게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하드 g 오늘 어떤냐뭐 그냥 이렇게 뭐 기분 어때? 이렇 했다고 I'm good 하는거죠 나쁘지 않은데? <웃음> 음 오늘 브이앱 놓친 투문은날 보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웃음> 안데 그 당황스러움을 느끼고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 뭐, 그 당황스러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아, 애가 이래서 있, 이랬구나. 하지 않을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당황해서, 네? 이러면 나도 당황하겠지. 아. 아, 그럼 이제, 아, 아, 네. 예, <웃음> 네, 아, 네. 아니, 안녕히 계세요. 이러지 않을까? 아, 어색하다. 상상만 해도 어색해. 아 근데 밖에서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투미니들이?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왜냐면 저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마스크 쓰고 있고 비니 쓰고 있어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제 그 오로지 눈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고 약간 체형이나 눈만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어 알랍니다 이 알람은 뭐냐? 제가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넣고 올게 아이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진짜? 그래? 뭐 그러면 어,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나? <웃음> 뭐가 있지? 내 원어싱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음... 뭘 불러줘야 되냐 <웃음> 진짜. 그러다가 막,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어, 혹시, 서호, 아, 이러면, 아, 니구나 이래. 어, 아, 마,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또훈이 증거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어, 마스크 벗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 있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근데, 이제, 친분증을 보여줄 수는 또 없고, 왜냐면, 거기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허, 이제, 원스 퀴즈. 저한테 원어스에 관한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 그런 거, 뭐, 건이의 생일은? 이런. 건이요? 6월 27일. 이렇게, 이렇게 맞춘다거나, 아니면 진짜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를수도 있지 어? 진짜요? 어... 어... 그러니까 진짜 안 믿겨서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서로 당황해가지고 어? 마, 맞아요? 그러면 증거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이제 주, 증거요? <웃음> 어... 어. 이게 된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게 눈 마주쳐도 그냥 자게. 그냥... 그냥. 아하 아, 내 목소리를 들으면 서우겠구나 하는 거지. 안 아, 근데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나좀 높, 하이톤이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높은 톤이 아니거든요 약간 에이,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좀 이렇게 낮은 목소리를 좀 써가지고 일상에서는 약간 이런 톤이에요 놀라셨죠? 음. <웃음> 증거로 복근을 보여주라고? 이제 증거 없네? 나 이제 증거가 없어. <웃음> 어. 평상시엔 되게 목소리 낮추는 편입니다. 목을 아껴야 돼가지고. 건민이세요라고 그러면 이제 건민이 없어요. <웃음> 장난 장난. <웃음> 이 <이제> 건민이 없어요. <웃음> 이제 안경 안쓸 거거든요. 장난이고 그래도 패션 안경 쓰지 않을까요? 저 안경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패션 안경은 좋아합니다. w 문 a t 왓츠 잉 불러 달라고요? 오, 왓츠 What you doing 후후후. 라고요 What you doing n h a t y w h a t you doing n a y h y t you n o w you? Doing. 이거 한번 해줘야죠. 할수 있지? 그렇게 못 부를 거죠. 하면. 하면 어쩔 건데. <웃음> 할 건데? 어디 한번 만나 보시던가 <웃음> 어 길에서 근데 되게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길에서 원어스를 만난다 근데 이소, 이소호여야 이 되고 이소호한테 혹시 이소호가 왔냐고 물어보고 내가 이제 그 왓츠 두잉을 그 부르는 과정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사회적 체면은 <웃음> 우리 노래가 어때서? 우리 노래 부르는 게 창피해? <웃음> 사회적 체면이 왜 길에서 노래 좀 부를 수 있지 소야 라식한 샛님이니까 한번 불러줘 음난 아식한 새님이니까. <웃음> 어이가 <이거> 없네. <웃음> <웃음> 왜? 아 누워서 부르니까 힘드네 아, 난 <웃음> 라식한 새 님이니까 <웃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웃음> 이렇게 원하는데 <웃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제 곧 자야겠다 내일 아침에 또 안과 가야 되거든요 라식은 하고 나서 다음날 안과를 또 재방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에... 투모이들과 안녕을 해볼까나? 굿나잇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 느낌 진 잘. 잘 자요, 이 느낌. 그나잇 <웃음> <웃음> 알았어. 나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 눈 완전 괜찮아. 음나 진짜 나도 그 뭐지? 오히려 막 아플 수 있다 이게 아 진짜 아플 아프려나 되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류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괜찮아가지고 사실 다 나처럼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냥 만약에 눈 나쁘고 뭐 라식할 생각이 있다면 권하고 싶긴 해요 진짜 나처럼만 된다면, 응, 난 진짜 너무 잘된것 같아. 지금 뿌연 것도 없어. 사실 어, 오늘 괜찮아도 내일 아플 수도 있다고. 진짜로 보통 그래, 보통은, 끝나고 이제 한 두, 네, 세, 세 시간? 다섯 시간 정도, 뭐, 앞, 아, 뭐, 이물감이나 좀 아픈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일부터는 뭐, 보통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오히려? 난 근데 난 오늘부터 괜찮았어. 어떻게 보면, 마치 풀릴 때 느낌이 났거든요? 약간 따갑, 따갑다라는 것보다 약간 좀, 눈이 약간, 그, 맵다? 어. 그런 느낌이 나다 나면서 1시간 정도 그냥 그것도 이제 차 차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그때까지만 이제 살짝 그런 느낌이 있다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 있다고 보니까 괜찮던데 나는 음 눈에 보호대하고 자야지. 눈 비비면 안돼요눈 절대 비비면 안 된대. 주의사항, 눈 비비면 안 돼. 음. 눈 비비면, 이게, 벗겨질 수도 있어.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난 이제, 아델을, 하, 아델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안, 약간 물안경 같이 생겼거든요? 그 약간 물안경 같은 거 쓰고, 이제 자 볼게요. 나 이제 자러 간다. 듣문, 잘자라 그리고 나는 9시에 아니지 몇 시에 가지? 내일 몇 시지? 내일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찍 갈것 같아요 안녕 나 간다 잘 자고 주말잘 보내 아니야 좀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가 내가 그,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말이 영혼이 없다 이게 같다. 해가지고 방금 토요일 주말 잘 보내. 이게 약간 진짜 영혼이 없었없었뭐수 없었을 야 없었을 수그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해야 돼수잘 자고 어, 토요일 주말 잘 보내. 이건 좀 있었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안녕. 바이 바이. 간다요.